어떤 취각으로보야에 따라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져. 자, 위에 거, 10번, 9번, 이 되면 9번, 10번 순서가 아니라, 10번, 9번 순서로 꺾고가자 자, 여기서는 너희들이 뭘볼 거냐면, 지각동사를 봐야 된다니. 언 알고 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어, 뒤에 능동강향일때 동사가 언형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여기 지금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놈이, 사물일 경우는 어떤냐는얘기요 사물일 때. 사물일 때 무조건 PP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자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원형이 나와야 돼. 그렇지만, 수동사인 경우에는 되게 PP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하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야. 수동 관계라는 얘기는 능동 관계란 말의 상대적인 표현이야. 능동은 액티브야. 내가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주체적인 거야. 수동이라는 거는 남이 나에게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한다는 의미야. 알겠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주체가 사, 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얘기야. 움직이질 못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도시가 무슨 역할 을 하겠습니까? 도시가 뭘 파괴해요? 파괴 당하는 거겠지. 그쵸?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토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치를 잘 해야 돼 매치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워치라는 지각동사가 나왔다 라고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지 말고 뒤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PP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 어떨 땐 형용사 플러스 명사 같은 표현이 목적본로 나올 때도 있어 다양성으로 접근해야 돼 그냥 어 무조건 지각동사 사역동사 오셨네 어 그분 오셨으니까 무조건 원형 이러면 이제 탈락이 시작하는 거야 배운 문법만 해도 이제 어 뭐가 되냐면 어 이해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 동안 이해하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나는 지금 개념이 하나도 없네 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정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두눈 앞에서 우리 두눈 앞에서 봐봐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다라는 점이가 생생한 거 아니에요? 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 파한거 같지? 레바드? 응. 와.. 진짜? 연기인가? 수고오다 갑자기 확.. 오.. 솔직 그.. 그.. 뭐야.. 그.. 그룹.. 그룹.. 이야 그룹.. 연기하고 반짝.. 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갑자기 이렇게.. 응. 다날아가는거 응. 거 아니야? 그냥..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뭐 무기가 있었다는 얘기.. 음. 그러니까 여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그것만은 못하되는데. 근데 뭐 그거에 한십몇 폭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오, 이그 정도 터졌수있대체 한국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웃음> 아무 생각해서. <웃음> 뭐, 북미럽이고 뭐, 뭐. 해봐, 참. 별로 안전하지만. 코로나로 봐도, 코로나로 봐도 그고 우리가 제일 안전해 왜 테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왜? 난 말리지. 리야 음. 테러가 음. 보여주고 음. 까 음. 그런 거. 종교적 갈등이잖아요. 그 밑바탕에. 네. 특히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존재. 음. 음. 자, 요거 처리하는 건 알겠죠? 밑에 거는 좀 가벼운데, 이 밑에 거는 뭐하고 여러분들꼭 매치시켜야 되냐면,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왔잖아요. 얘도오용식 동사라는 걸 알아두고. 원치. 원진 패턴을 익혀야 되는 거야. 뒤에. 아 뭐가 나오고 목조가 나오고 이 목조가 사람이든 사물에 상관없이 물론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자, 사원들이잖아요. 관리자는 모든 사원들이 뭐하기 원하냐면 시간을 엄수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치? 어, 출근 시간 늦거나 이런 뭐 이런 이러, 것도 원치 않죠. 네. 해결합니다. 출근사 나온다는 거알아로도 어, 기본이야. 그래서 이 술만 하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올수 있는 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섞이시켜줘야 돼요. Want, want 말고도 뭐 있죠? 많잖아. 너희가 알면. 뭐, 아까 나도 Ted Group, s k 도 r o u p 다. Allow, 뭐 이런 거. Permit, Enable, 이제 Force, Compare, Oblige, Lead, Lead도 발전을 했고 Teach도 그래요. Teach 목적으로 수정사를 할수있단 말이야. 얘네들. 하도해. 뭐, command도 되고요. 뭐 재촉하다 얼즈, 뭐, 이런 동사도 되고요. 오용주, 수식동사 많아. 시험 이미 나왔던 것 중에. 인 n c o u r a g e e n c o u r a g e 그치? 용기를 목도 굽그 다음에 또뭐있어죠 Cause. C-A-U-S-E-N. c a u s 어? 콜, 이런 동사도 있고.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목적을 듣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때때로 이따없이 계속 읊어줘야 돼. 우리가. 속으로라도 읊어줘야 돼. 어, 그래도 이제 고3 되면, 어, 경쟁력을 갖춘단 말이에요.